ㅋ <웃음> ㅋ <자. 목소리> 뭐야 <목소리> 인형 작은거 풍선 마스크줄 중에 이쪽으로 오세요 풍선은 요거 마스크줄은 요거 그 다음에 인형 작은거이 요거 없어요 알 아, 세계 네. 중에 하나. 이걸로 그라이브다네아이요즘 피자. 이 뭐야? e m e e o n y g e a 드디아 야영모스 스토리이 안장에 어떤 수 있나요? 드 여러분 아까 먹었던 거 한치빵 여기도 있다 한치빵 여기도 있다